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토사물로 기도폐색보다는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운천지법 강릉지원 2 0 2 4단352 사구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검 없이 내사종결 처리된 점 잠을 자던 도중 사망한 경우로서 그 사망 원인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사례인 점 내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사의 가능성이 의심되고 범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망인이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는지 여부는 목격자 등 증거가 없고 불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머리를 바닥에 어떻게 어느정도로 부딪힌 것인지를 알 수가 없으며 현관 앞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그 역시 어느정도의 사고였는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단순히 뇌진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기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 너무 추상적인 점 망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인지하였을 당시 망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119가 출동하였을때 토사물과 망인의 기도폐쇄 상황을 발견하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자료가 없고 망인이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고 시체를 거만할 때까지 지식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도 있는 점.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